이번 시간에는 캡컷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원하는 폰트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폰트를 좀 다운받아야 될 건데 아무 폰트나 설치나 하지 마시고 어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합니다 눈누 폰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눈누 cc 라고 되어 있는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를 클릭해서 넘어가요 여기는 폰트를 직접적으로 다운받는 데는 아니고요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광고는 조금 많이 떠요. 자, 모든 폰트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폰트 형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게송글씨냐 뭐 고딕체냐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고요. 자, 그냥 다 보고 싶으면 이런 소팅하지 말고 쑥 스크롤을 해보시면 돼요. 자, 밑으로 천천히 스크롤하면 이런 수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미리 이렇게 글자가 입력이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자막을 캐컷에서 작업을 할 건데 폰트가 좀 새로운 게 필요하다 하시면 위에 아무거나 적어보세요 라는 공간에다가 어 직접 여러분들 지금 써야 될 말을 한번 써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 방금 우리가 음, 입력한 대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더 폰트 형태를 고딩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입력된 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다볼 겁니다 귀찮게 또 입력을 해야 되네요 자 밑으로 쓱 내려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 글자 좀 괜찮다. 나 지금 자막을 어떻게 쓰고 싶어. 뭐 이런 게좀 보이시면 쭉쭉쭉 내려갑니다. 자 폰트는 캐컷에 추가를 해, 하는 거는 쉬운데요. 뺄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깔면 나중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쓰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카페24 서라운드라는 글자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운받아볼 건데 다운받을 때는 폰트명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다운로드라고 돼있죠 자, 요거 누르면 실제 다운로드가 일어나지 않고요.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가 모바일을 지원하면 모바일로 열릴 거고 PC만 지원하면 PC로 열리게 되겠죠. 자, 카페24라고 쇼핑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건데 거기서 기업에서 브랜딩한다고 만들어놓은 서체이긴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지금 배포가 되어있으니까 방금 우리가 받으려고 했던 게 예, surround air 라는 글자가 있었거든요. 자, 요거를, 어, 지금 여기 모바일 지원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아이고, 클릭해서 다시 너무 앞으로 넘어와 버렸네. 자, 요렇게 보시고, 옆으로 가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자,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됐다고 나옵니다. 압축이 되어 있는 파일이네요. 자, 그러면 얘를 열기를 하면, 자, 압축. 지금 제 컵, 그 폰에서, 어 탐색기 같은 게 지금 열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폰트에 대한 파일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압축풀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압축이 풀렸고 지금 제 폰에 메모리 안에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카페 이집사 서라운드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자 여기 TTF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실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그냥 그대로 쓰지 마시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어 캐컷에서 폰트를 설치를 할때이 이름이 그대로 표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폰트를 다운받았는데 얘가 영문명으로 파일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꾹 누르거나 하면 이런 자, 탐색기 어플에서 이름 변경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다가 방금 우리가 서라운드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직접 한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입력이 병, 이름이 변경이 되었죠? 자이 상태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지금 저는 모바일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모바일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지금 눈누라는 그 사이트 자체가 모바일에서도 열리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어, PC에서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누라는 사이트를 PC에서 이용하는 게더 편하다 한눈에 보기 쉽다 하시면 PC에서 쭉 보신 다음에 폰트만 다 컴퓨터로 다운받으시고, 그 다운받았던 폰트를 이름별로 다 한글로 바꾸신 다음에 폰으로, 뭐 카톡으로 보내든 아니면 뭐 케이블 연결해서 바로 보내든, 자, 보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미리. 자, 제 컴퓨터, 제 컴퓨터가 아니고,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파일 탐색기나 파일 관리하는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자, 거기 들어가시면, 저는 폰트를 주로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다운로드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요거를 저는 SD 카드를 따로 쓰거든요. 음, 거기에다가 폰트라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컴퓨터에서 복사를 해서 넣는 방법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편해서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여기까지 폰트를 다운받는 거는 끝났어요. 자, 폰트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니까 무료만 잘 골라서 저작권 문제 없는 것만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전부 눈누 폰트에 모아놨습니다 저작권 있는 거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다음 자, 설치를 해봐야겠죠 캣컷에 가요 자, 캣컷에서 자, 그냥 폰트를 편집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면 그냥 작업을 바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편집 중인 게 없었으니까 자, 새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고 자, 뭐내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이것조차 없다면 캣컷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동영상으 들어가신 다음 검은색 바탕을 일단 꺼내주세요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메뉴바에서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고, 텍스트 추가를 누릅니다. 자, 텍스트 입력하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어, 방금 우리가 뭐, 카페, 24, 어떤 글자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글자를 내가 만약에 넣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스타일 한번 갔다가 다시 글꼴로 갑니다. 자, 그러면 타입 타이... 하는 창이 없어지죠? 타이핑 창이 없어지고, 이렇게 기본적인 한국어, 영어, 요런 게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끝에 가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자, 여기서 파일 업로드. 글꼴 추가라고 돼 있죠? 파일 업로드. 클릭을 하시고. 자, 그러면 방금 내가 받았던 글자들이 있다. 그걸 내가 뭐 다운로드 폴더에 만약에 받아서 압축을 풀었다. 그러면 카페24 서라운드 에어라고 여기 있네요. 이름 바꾼 거 여기 있죠? 선택하시고. 그 다음 완료 버튼 누르면 끝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글자가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국어라고 한국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글꼴 가져오기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내가 이미 가져오왔던 글자를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미 제가 받아놨던 다른 글도도 한번 서체를, 서체를 설치를 해볼 건데 저는 전부 다 s t 이 카드, 제 폰에 있는 s t 카드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자, 폰트 가지고뭐 이번에는 별이 빛나는 밤채를 한번 깔아봐야지. 완료. 그러면, 여기, 별이 빛나는 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요다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 요거 뭔가, 아,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을 써라운드 라고 폰트명으로 타이핑을 해놓고, 폰트는 실제로 별이 빛나는 별이니까 제가 요게 살짝 지금 헷갈렸습니다. 쓸데없는 헷갈림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폰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 폰트는, 어떻게 해서라도 삭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앱을 아예 삭제를 하면 같이 없어지긴 하는데 폰트만 빼는 기능이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아무거나 그냥 막 깔아 놓으시면 안 되고 폰트명 바꾸실 때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깔아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거는 폰트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폰트를 다운받는 사이트에서 그 폰트가 어디까지 허용되어 있는지 그걸 꼭 알고 써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유튜브 같은 거 올렸을 때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핵컷에서 폰트 설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